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고 주요신단 지연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사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네네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기 우월감에 사는 사람인데 이 남자 어 폼생폼산데 <웃음> 근데 이 남자가 그게 있어 오리지널 말이야 그 무슨 말이야 그 말띠가 되게 독창적이고 독립적이고 남을 그렇게 남의 관심이 많이 없고 자기 잘되는거나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 그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근데 이, 이 남자, 그니까 러이 말띠들 급성인지 좀그 사업가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손을 뻗고 저기도 손을 뻗고 내가 조금 덜 힘들고 잘 해나가는 이런 성미를 가지고 있고 잘난 맛이 있어. 아마 내가 봤을 땐 살면서 요런 것이 섹시함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인물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자질을 돈으로 내가 섹시함을 느끼든 말로써 섹시함을 느끼든 잘난 척을 섹시함을 느끼든 섹시함을 풍기는 남자로 보여져요.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남자 성미가 오리지널 말이다 보니까 멋있는데 뒷발로 많이 찰수 있어. 그러면 그니까 그게 뭐냐면 훅 한단 말이야. 본인 평소에는 되게 막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 근데 갑자기 누가 나를 억압하거나. 나한테 삿대질을 하거나 나한테 문제를 삼으면 뒷발로 확 차요. 승질을 확 뿌려버려.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자기 지내. 그러니까 남한테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상처를 줄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오르는 거거든. 이 평소에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평소에 인사, 이, 이 사람 인생은 내로남불이야. 나는 괜찮은데. 어? 나는 뭐 상관없는데. 어? 뭐너 감정이 그랬어? 아 미안하다. 야 내가 몰랐어. 어너 그렇게 생각했어 미안해 내가 그렇게 고의로 한건 아니야 이런 사람의 성격에 그렇게 뒤끝이 있다고 라볼 수가 없어 그냥 조금 그냥 내 상황에 맞게 서 기분 나쁘지 않고 뭔가 꼬이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그냥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 나이가 마흔다섯이잖아요 그렇죠 마이가 나이 다섯이 되면서 삶에 이게 인생에 태클이 조금 들어와요 이 사주에 뭔 태클이 들어오냐. 정리정 이사를 하는 것처럼 이삿짐을 버리는 시기처럼 내가 인간관계 정리하는 기간으로 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관계거리가 정리가 되는 시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 인생에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때문에 사실상 고, 어, 속상하기보다 그냥 골이 아프다. 이 사람은 속상하기 좀 힘들거든. 몰랐어 미안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감의 깊이를 잘 못해요 공감력이 낮아 왜 좋은 건 좋은 거지 나쁜 건 나쁜 거지 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니 응 음,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왜 거기서 토를 다니 질질 끄는 건난딱 질색이야 사과하면 풀 그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대기자를 준단 말이야 근데 소심한 사람들이 그런 많이 서운해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이 어떤 무언가를 사람하고 엮였을 때이 사람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땐 서운했다 지금 서운하다 이 사람이 보기에 약간 이 상대가 보기에는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심성은 그렇지가 않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내 멋에 사는 거기 때문에 과격한 이 제스처를 많이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싸우면 진짜 친구가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싸움에는, 이 싸움에는 이씨, 이발, 하면서 진짜 친구가 돼. 근데, 어, 어, 뭐, 뭐, 하면은 적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얘는 몰라. 왜? 자기 기준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 자기는 뒤끝을 부리는 성미가 아니거든. 왜 그러냐 이거야 좋게 말하면 될걸왜 그거를 이렇게 상황을 나쁘게 만 이런 식으로 조금 잔잔한 빈번함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사람이 뒤바뀌는 뒤바꾸는 이런 상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이 올해는 사람이 조금 많이 갈린다 소리가 나와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됐던 주위 환경이 됐던 뭐가 됐던 조금 바뀌는 환경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올해는 사람이 많이크 내년까지는 괜찮을까요 내년에 되는 내년에 이제 그냥 이제 어. 이 바꿨지만 깊이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잖아 그래도 성과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차분히 내려앉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지 그래도 이 남자는 인기는 쉽지 않아요 음, 음. 이 부, 저희가 보통 그뭐 이런 사주를 가져온좀 유명한 사람을 보통 가져오잖아요 그쵸?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 맞는데 그래서 뭔가 좀 대중 앞에서 좀 보이는 모습과 실제 성격과 좀 같을까요? 좀. 대중 앞에 보이는 사 다르죠? 아, 달라요. 다르죠. 이 사람은 다르지. 왜? 겉멋이잖아. 대중 앞에 보여지는 음. 속에 소개는 거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정한 마음도 있고 쿨한 면모도 있고 또뒷끝이좀 이렇게 어, 딱 잘라지는 그런 맛도 있고 아닌 말고 이렇게 하는 거긴 데이 보여지는 건 연예인 때문에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 아. 자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 그런 쇼면식도 좀할수 있는 남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상한 게 쇼맨십이라고 보기엔 진짜 실제로 자상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건늘 조금 어필을 자기가 부드럽거나 조금 이런 걸로 하겠지. 음. 근데 순간순간 성질머리가 나올 건데. <웃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독단적인, 독창적인 성격이 갖고 있거든.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거든. 왜 굳이 그런 거 갖고 말싸움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피곤해, 그런 거가. 말싸움을 하면은, 그 문제가 좀 커지? 커져서 뭔가 터질까요? 말싸움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막 하잖아 차라리 치고받고 싸워야지 말을 길게 하잖아 안 보았으면 안 봤지 적당히 하다 아 치워 아 그만해 아, 듣기 싫어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해버리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상대가 옆에서 나를 인, 인심 공격을 하든지 조롱을 한다할땐 주머니 확 나오겠지 음... 감정이 훅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남자는 가오잖아. 그치? 홈생봉사하기 때문에 자기 인신공격하거나 가집권 드리거나 자기 친구 거 드리는 거못 참거든요. 그거는 못 참는다고 보면 돼. 음. 음. 그럼 이분 누군지 음. 말씀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음. 이분이 누구시냐면 은 옛날 H.O.T의 장우혁 씨. 음. 장우혁, 장우, 씨. 장우, 장우혁 망치춤 아니야? 네. 망치춤 음. 주시는 분. 오케이. 장우혁. 정우혁씨인데, 음. 이번에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음. 자기 이제 소속 연습, 연습생 포언과 폭행을 했다고 음.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 갖고 왔는데 음. 혹시 그게 진짜 사실일까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지금 이 사주를 보면 사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근데 그렇게 억척스럽진 않거든요. 세진 않았을 건데. 툭한거 아니야. 그연습생이라면 한참 동생인 거잖아. 그쵸. 그럼 잘하라고 툭 쳤겠지. 이렇게 빵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혁 응? 씨는 아니라고 지금 그 직원은 엿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싸우는 거 중이에요. 예. 좀좀 음. 마무리가 될지. 모션은 있었으나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음. 예를 들면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 성추행과 성폭행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쓰다듬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겠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소심한 사람하고는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봤으면은 이게 이, 이, 요 금방이 터진 게 아니잖아요. 진, 옛날 얘기가 터진 거면은 상대가 소심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랬으니까 이 직급에 대해서 이이 이 사실상 장우혁 씨는 기억도 못할수 있고. <웃음> 그리고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크기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과격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남자가 상처를 주는 스타일은 맞아. 툭툭 던지면서 막, 음, 뭐 자기가 기분 나쁠 줄 모르고 어? 자기 기준에 맞아서 툭툭 던지다 보니까 상대가 크나큰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땐 진짜 뭐 어떤 이 말은 진짜지만 그 아내가 진짠가 싶어. 응? 수박이라고 얘기하지만 낑깡일 수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지금 상황을 그러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요 그럼요 제가. 왜냐면 이 물갈이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 떨어져 나가고 남을 거 남고 이 남자 기운 죽지 않아요 음, 이분 아무튼 음. 음, 초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정말 애초에 말도 안 되게 잘 됐잖아요 사실 음, 음. 근데 이제 중년으로 가고 있는데 음. 중년, 말년까지 다 좋을까요? 이분? 음. 외롭죠 <웃음> 눈이 높아서 여자 만나기도 힘들고. 눈 높은. 그렇죠. 높죠. 자, 자기가 잘났으니까 잘난 여자 원하잖아. 그리고 순종적인 여자를 원하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혼은할수 있어요. 원빈도 아니 못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 그냥 혼자 잘난. 어, 맛에. 내가 그때 혼자 그냥 잘난 맛에 연애만 하면서 살겠지. 짧게. 단타적으로 뭐 1년, 1년 반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 같은 멤버여도 토니는 좀 부드러운데 이 사람은 좀 그렇진 않잖아요. 그치? 근데 이 남자는 자기 멋에 살아야 되는데 눈도 높은데 비유짝 다 맞히라고 하고 자기 성미가 잘해줄 때 잘해주는데 언제 또 내가 방관당할 수지 모르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싫지. 사실상 나쁜 남자지. 응? 별로지, 매력 없지. 그래서 여자들이 알아서 더 떠나거나 그럴 수 있고 은근히 많이 차해줄 수 있어. 근데 본인은 이유를 모르지. <웃음> 왜 나를 떠나는 거야 어? 어, 나는 모르지 그 여자들이 이 멋있음에 다가왔다가 어, 이 속비, 속이 비어있는 걸로 가거나 어, 좀 센스가 부족한 걸 가는데 뭘 주면 되는 줄 아는 남자기 때문에 그 속내를 들여다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볼수 있고 물질적인 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주거니 바꿔니 주거니 바이니 물질 욕구가 많은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고 찐사랑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외로워요. 말년에 뭐 돈이야 벌겠지만 이 사람 사주가 좋다고 볼순 없어요. 그럼 이번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활동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음, 활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됐던 어렵게 됐던 사람들이 꺼려요. 이 남자를.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안 되는 남자예요. 음, 사실상 머리는 컸지. 돈도 좀 벌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부려받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떤 이 엔터가 이 사람을 관리하고 어떤 게 될까.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사업이라는 걸 하잖아. 진짜 하고 있잖아. 근데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흥할 수는 있지만 내가 연예인으로 나가기는 어려워요. 뒷배야. 그냥. 뒤에서 조력하는 분이지 앞에 나섰을 때는 무반응이에요. 이분이 국내에서도 활동하지만 해외에서도 활동하시고 해외쪽 음, 해외는 뭐 모르니까 뭐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뭐 그리고 나이가 이만이 먹었는데 뭐 얼마나 활동하겠어요? 뭐 점점 좀 쉽겠지. 그래서 이 남자는 사업가 기질이 더 많고 또 나름 뭐가 됐던 이러쿵저러쿵 사장이 뭐가 됐던 나쁘든뭐든흥행을 시켜. 그게 아마 외국에서도 터지고 한국에서도 좀 터지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이 바닥이 어디 가도 힘들잖아. 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친구들도 열심히 해요. 또 나름 이 남자 성격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난 괜찮거든, 이런 성격.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걸 음, 음, 음. 잘해결해 <웃음> 어 지금은 어차피 본인이 이랬던 저랬던 본인이 했던 결과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맞서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잠잠해질 건데 굳이 들쑤시면 사실상 본인 이미지만 나빠지거든 근데 이 남자가 은근히 자기 이미지 많이 신경 쓴단 말이야 그리고 한두 해 벌어먹고 살거 아니잖아 그냥 참을 건좀 찾고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걸 굳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 내면에 아주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살려서 어 좀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흐지부지 끝날 거라고 봐요, 저는. 예.